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알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의 티저 영상이 나왔었죠 여기서 또 엄청난 떡밥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시끌시끌 했었는데 저는 이제서야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혼스트롬프님의 파피 플레이 타임 영상 꿀잼 요잘 출발합니다 뽀뽀 자 그전에 먼저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3의 티저 soul 영상부터 soul 한번 보죠 시작하자마자 이제... 허기허기 허기 쓰러져있고 그리고 <웃음> 반도막난 마미농레그 <마민홍래그. 웃음> 그리고 얘가 브론이었나오 <브로니였나? 웃음> 기분 나쁘게 이쪽에 그리고 다른 인형들도 살짝씩 보이는 것같아 건조 버니도 있는 것 같고 허거필러도 있나? 그래요 이 대형 떡밥의 존재 아마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지 않을까 이 마스크의 정체 2023년 자 그럼 이어서 혼스트럼프니의 영상 갑니다 come on, come on. 어? 이 장면은 챕터2 엔딩 장면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쓰러졌고 ride. 결국 The 탈출에 Blanker. 실패했었죠 oh. <웃음> 아이들을 위한 지상 낙원 플레이 케어 보육원 하지만 이곳의 실체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인형으로 바꾸는 잔악무도한 실험 장소겠죠 What <웃음> 저저플 n y b o d y else? t h e 어 e 기여어어어허렸허기터져버토막난리고 반토막 난데저 반토막은 데저반토않은니가 내지 않았니? <웃음> <웃음> 거기에 음. 공룡 머리까지. 어. 그래 다 다박살 나있네. 빨간 방독면. 빨간 마스크. 어 챕터 2에서 저를 구해줬었던 캐시엠씨가 이번에도 구해주네요. 그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그거 지지야 지지 건드리지 마 만지는 거 아니야 막. 살아있는 마스크. 오케이. 그래서 파티가 몰래, 이 몰래 이 빨간 마스크 저거 숨겨 놉니다. 그거를 자, 플레이어가 목격해 버렸네. 예, 최신 이템. 이걸로 나도 이제 인싸가 되는 거야. <놀람> 터이야 내가 뭘 가져갔는지 한번 볼래? <놀람> 깜짝 놀랄 거야. 따잔 야야야야 <뭐나> 그 뭐야 어디서 가져왔어 그막 그, 그, 그 만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확실히 허기는 저 마스크의 정체를 대해서 알고 있나 보네요 <뭐나> 아니 왜어가이 <야>, <뭐나> 플레이케어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상이네요 because there was a evil person instead of taking care of those k s the b a b s t w ho ho o o o ho e 저 빨간 마스크는 박사가 애기들을 전부 다 인형으로 바꿔 버렸네요 <exhibition> 프로토타입이 저 빨간 마스크의 주인인가 <몬콜릿> <몬콜릿> <웃음> <몬콜릿> <웃음> <몬콜릿> 어. 오끔찍해 아 뭐야 인사들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클렀다 What are you 어여여이 어, 어, 어, 어, 어, 어, 베이비 아 어! <웃음> 베이비 롱레그가전 써버렸어. <웃음> <웃음> 순식간에 악마가 되어버린 <웃음> 베이비 롱레그어어 보자 보자 보자. 오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웃음> 한만 다행이야. <웃음> <웃음> 어 근데 마스크 아직 살아 있어. 자 다음은 플레이어에게 무려 쌍둥이 여동생 이 있다고 합니다. 오, 쌍둥이 여동생 이야기 한번 보죠 근데.. Oh, 근데 어. 네, 네, 저 여동생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어어 oh. oh. hey. 어. <웃음> 악마다 아 어. uh. 열쇠를 가져가라고 uh. 치지 말고 아야 아야 아야 염마 so, <웃음> 너 빌어먹을 동생은 무슨 But 짓을 하고 있는거야 어, 허규기 화났다. 와! 인형이 살아 움직이잖아. 어, 도망차 아! 어디갔어 더이상못 찾는다. 어 y o 살았다 는 여기 뛰러. 이리 와. 기어야내녀석이야 그만 넘쳐 음, I guess. Okay. I'm doing this for you, p l e a s Thanks, buddy. I owe you one. You're welcome, my friend. To m a k 끝까지 아주 저거저거 저거 이거죠. 저거 저거 저거. 악마 그 자체. 살아있는. 호 o 악마 그 자체입니다. 안 되겠다. 너한 입에 꿀꺽 해주마. 허기야,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당장 일이네. 저 녀석 내가 그냥 한 님의 꿀떡 해줄 테니까. 하지만, 차비로운 이허기먹기 님이 모든 걸 참고 있네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Wrong, <웃음> 조심해. <웃음> oh, 잠깐만. 쌍둥이 여동생이 아니야? 아 이거 잠깐만 그 제목에 쌍둥이 여동생이라 돼있길래 진짜 그 남맨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봐 자첫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와 그리고 분홍이의 만남 어저 장면은 마미를 끌기 전그갈갈오 잠깐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다니 잠깐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다니 제발 멈춰줘 oh, yes, 나를 봐서라도 oh. 너무 귀엽잖아 아, 첫눈에 반해버렸네 플레이어 um. Um. Uh. You're right. Let's 그래! 살생은 나쁜 거야? Yeah. 살려주자 어? 짜 uh. oh. 뭐야 아팠는데? Oh. <웃음> 풀려났네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풀어주지 말자고 했지. 그 위험한 녀석이라고 마미노 레그. 이거. 자 이거나 받아라. Uh. 잡. 오 잡고 간다. 헉, 분홍아 안돼. 어떻게 돼? Huh? 구해줘야지. 거기에 어그 <웃음> 갈린 줄 알고 프로토타입 손이 나오네. Worry, 헉, 분홍아 걱정 마. 내가 바로 구해줌. Oh. Hands? <웃음>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근데 어? 분홍이도 같이 어? 끌려간다. 어? 프로토타임 같아. 어? 야, 내가 우리 분에간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 간질,